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1강도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용소원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용소원에는 구조비, 특별 비용, 소원의 방지 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먼저 구조비 지난 시간에 이미 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어, LOF와 구조 비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약 구조와 LOF에서 현대 사회는 통신 시설과 해운 산업의 발달로 계약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이미 구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로이즈 오픈 보험을 보통 LOF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로이즈 오픈 폼이라고 하는 로이즈 표준 구조 계약서 양식에 의해서 구조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이 계약은 불성공 무보수 원칙 즉 노큐오 노페이 원칙을 기초 중재에 의해서 재정액을 결정하기로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노큐오 노페이 원칙을 기초로 한 것은 1890년 로이즈에 의해서 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1800, 아, 1980년 5월 개정된 LOF-80에는 이러한 불성공 무보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 이것을 Safety Net Close라고 부르는데요. 구조된 재산이 유류를 선적한 유조선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구조행위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조자 측의 과실이 없으면 구조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비용의 지급을 보존하는데, 동상 15%를 초과하지 않는 증가액, 구조비에서 15%를 초과하지 않는 증가액을 포함해서 이러한 환경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조비와 관련된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해방지 비용으로의 보상인데요. 이 피보험 위험에 의한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이 보험증권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 피보험 위험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는 데 지출한 구조비용은 1906년 MIA에서 피보험 위험에 의한 손해로서 보상하게 됩니다. 어, 보험증권상 별도로 구조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피보험 위험에 의한 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1983년 ITC h u r 는 피보험 위험을 피하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되지 않은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1982년 ICC는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어떤 위험을 피하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독해수 면책과 구조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전부 또는 일정 비율 미만의 단독해수 면책 조건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워런티에도 불구하고 구조비용 및부보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손해방지약관 기타 비용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보험 위험에 의한 손해를 피하는 데 지출한 구조비가 보상될 뿐 아니라 FPA의 보험증권이 경우 발생한 손해가 면책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구조비용이 그 비율이나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구조비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합니다.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1983년 i t c 홀드 제12조 공제액 약관에 의해서 선박충돌손해배상금과 공동에서 구조비 및 손해방지 비용을 포함한 사고당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의구조에 한정된 구조비용을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에서 구조비용으로 보상되는 비용은 임의구조의 경우에 국한하고 있는데요. 피해보험자나그 대리인 또는 그 사용인이 행한 구조작업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구조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특별 비용이나 공동에선 분담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비용은 보험금액에 추가하여 보상될 수 없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합계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미 구조를 제공한 구조자에게 지급된 재정액은 손해방지 약관에 의해서 보상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조비용 정상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비용 정상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은 공동해선 분담금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이 구조재정액의 산정시 보험의 목적의 분담가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은 일부 보험의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됩니다. 공동해손 분담금의 경우와 같이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소음으로서 분담가액에서 공제되는 단독해손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단독해손의 금액이 협정보험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구조 재정액의 기초가 되는 분담과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공동해송 분담과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다른데요. 공동해송 분담금의 경우 선박이나 화물의 목적지의 항구 또는 선박과 적과가 분리된 중간 항에서 실제 순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구조 재정액의 계산은 구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장소에서 화물의 가액을 기초로 하게 되는데 이때 화물의 가액을 구조가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조행위가 완료된 후항해나 보관 중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구조재정액이 보상된다는 점에서도 공동해송 분담금의 경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조서비스가 종료된 때 항해가 포기된 경우에는 구조가액과 공동해송 분담가액의 증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외국정산세에 의한 구조비용의 지급은 어, 해상보험증권의 보험약관에 규정이 되있는데요 1983년 ITC 헐드 제11조 공동해송구조비약관은 해상운송계약서에 그 문제에 대한 특별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해송과 구조비용은 해상사업이 종료하는 장소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운송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산은 요크엔토프기 시체에 따르고 있습니다. 1982년 ICC 제2조 공동해손 약관은 이 보험은 운송 계약서의 조건이나 중거법과 관습에 따라 정산되고 결정된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을 담보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비용과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해서 알보겠습니다 1906년 MIA에서 구조비용은 계약과 관계없이 해상법에 의해 구조자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로 인합니다. 비보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비보험자나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구조의 성질을 가진 서비스 비용은 구조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특별 비용이나 공동해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해송 분담금은 공동의 안전과 재산의 보조를 위해 임의로 행한 공동해송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구조에 따른 비용의 원인행위가 제3자에 의한 것이면 구조비용으로 처리되고 피의보험자나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구조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에 대한 1906년 MIA상의 엄격한 부분은 1994년 요크엔토프 규칙을 포함하는 해상운송계약의 피의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4년 요크앤토프규칙 제6조는 구조 때문에 항해사업의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은 계약에 의하든 또는 그렇지 않냐도 구조작업이 공동의 해상사업에 관련된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행해진항도에서 공동해송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협회약관의 공동해송약관은 공동해송과 구조비용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상 임의구조와 관습상 피보험자나 대리인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제공되는 구조성질의 서비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1906년 MIA상 구조성질의 서비스는 공동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비용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실제 손해방지 비용으로 처리되고 공동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는 관습상 구조비용도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비용은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피 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 보험자를 대리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이 아닌 비용입니다. 단독해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구분해야 될 개념으로는 피 보험 재산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공동의 항의 사업에서 공동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지출한 공동해송 분담금과 구별이 됩니다. 피보험 재산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한 행위주체가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 있는 반면 해남구조의 행위주체는 제3자라는 점에서 구조비용과 구별이 됩니다. 피보험 재산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보험 재산 자체에 발생한 소원은 단독해선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피보험 위험에 직접 기인한 단독해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창고 보관비용, 건조비용 또는 재포장비용 등 주로 적합보존에 지출된 비용이 특별 비용으로 처리됩니다다음 이와 관련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에 의해 명문의 조항은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의 분손 보상액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게 됩니다. 아, 이는 보험 약관에 의해서 보상액이 결정이 되는데 특별 비용은 보험증권상 손해방지 약관이 있는 경우 대부분 그 약관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아, 손해방지 약관이 없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존하는 데 지출한 음, 특별 비용은 보상하게 됩니다. 아, 1963년 ICC FPA 제5조에서는 중간에 기항항에서화물의 양하와 보관및 계속운송을 위해 지출한 특별 비용을 보상한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06년 MIA의 해석상 지출된 비용이 공동해손 분담금인지 특별 비용인지 또는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하여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삽입하였습니다. 또 1982년 ICC는 제12조의 별도의 계속운송 비용 약관을 신설하여 특별 비용으로서 계속 운송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비용과 면책 비율의 불교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비보험자가 지출한 특별 비용은 1906년 MIA에서 구조 비용과 마찬가지로 면책 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고려합니다. 특별 비용과 부대 비용이 단독 개선 금액에 가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1906년 MIA 제76조 제4항은 일정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오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실제 손해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별 비용과 손해를 확정하고 입증하는 비용이 그에 부수하는 비용우 반드시 제외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광의로는 공동해손 분담금, 구조비용 및 특별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어, 공부하고자 하는 좁은 개념, 즉 협의는 1906년 MIA 제78조 제1항의 규정이되는는데 보험증권상의 손해방지약관에 따라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데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즉 손해방지약관에 의해서 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간접손해를 의미합니다. 손해방지 비용이란 말은 해상보험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정확한 정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방지 비용을 인정하는 이유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의 의무이며 그의무 이행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일정비율 미만의 단독에서 면책조건인 경우에도 면책비율에 관계없이 비 보험자는 그 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어, 손해방지비용은 해상손해중 분손에 해당되지 않고 해상보험계약에 추가되는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어, 간주하게 됩니다. 또 1906년 MIH78조는 a 공동 해손 손해와 분담금 및 구조 비용은 손해 방지 약관에 의해서 보상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보험증권에서 부담하지 않는 손해를 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해 방지 약관에 의해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어,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느 경우이든 피보험자와 그의 대리인이. 의무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공동해손 분담금, 구조 비용 및 손해 방지 비용 특별 비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해손 분담금과 구조 비용을 비교하는데 어 구조 비용은 계약과 관계없이 제3자의 의한 구조 행위에 따른 비용 즉 이미 구조에 따른 비용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해손 분담금은 피보험자의 행위에 즉그 선박소유자 즉 선장의 고의에 의한 공동해손 행위라는 행위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어, 계약구조는 공동의 안전과 재산의 보조를 위해서 실시되는 공동해손 분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어, 1994년 요크엔토프 규칙에 따라서 계약구조이든 인위구조이든 모든 구조비용은 공동해손으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해상법에 따른 구조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그에 따른 구조재정액은 1906년 MIA 이상 구조비용에 해당되고 손해방지 비용은 아닙니다. 이 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개입한 구조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비용은 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며 손해방지약관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험금액에 추가하여 보상할 수 없고 보험자의 총보상한도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해손분담과 구조비용, 손해방지비용의 피보험 위험과 보상한도를 비교해보면요 음 그림과 같습니다. 어, 먼저 어, 피보험 위험에 있어서는 공동해송분담금은 피보험자에 의한 구조행위, 구조행위 구조비용은 행 구조 제3자의 의한 구조, 어, 임의구조와 계약구조가 포함되고요.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방지 조항상 피보험자의 지출비용, 손해방지 약관이죠. 약관상 피보험자의 지출비용이 되겠고요. 이 보상한도는 공동해송분담금 에서는 보험금액 구조비용도 보험금액,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해서 보상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해방지 비용에서 공동해손과 구조비용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든 계약구조이든 임의구조이든 공동의 안전을 위한 것이든 특정 보험의 목적의 안전을 위한 것이든 피 보험자가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로 지출한 비용이 모두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됩니다. 이 1906년 MIA는 구조비용이나 공동의손 분담금을 손해방지 비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요. 손해방지 약관에 의한 손해방지 비용의 보상계약이 부가계약임을 감안하면 이것은 당연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습니다손해방지비용에서 공동해손 분담금이나 구조비용을 제외하지 않으면 부가계약에 따라 이중으로 보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공동해손행위나 구조행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이 전손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로 지출된 비용이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나그 대리인에 의해서 취해진 합리적인 조치의 결과라면 손해방지 비용도 보상하게 됩니다. 1983년 ITC헐드 제13.5조 피보험자의 의무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06년 MIA의 관련 조항은 특별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은 그 지출 목적이 유사하기도 합니 때문공동유송과 구조비용이 제외되고 손해방지 약관에 의해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방지 비용은 피보험자와그대리인에 의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 이행에 따라 지출된 비용인데 특별 비용은 보험의 목적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서 아,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계약구조료와 같이 제3자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까지 아, 특별비용에 포함된다는 주장인데, 피보험자나 대리인이 취한 합리적인 손해방지 조치에도 어, 계약구조가 포함될 수 있고, 어, "on behalf of the issuer"라는 r 문구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비용의 큰 차이점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손해방지 비용의 범위가 더 넓다는 주장은 1906년 MIA 제76조 제2항은 보험의 목적이 단독에서 면책 조건, 즉 FPA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구조비용 및피보험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방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된 특별 비용과 기타 비용에 대하여 보상 책임이 있다고 이주항의 형식상 손해방지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는 특별 비용과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손해방지 비용이 특별 비용보다 기타 비용만큼 범위가 넓다고 하겠습니다 문구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계약이 원래의 해상보험증권과는 별도의 부가계약이라는 점을 강구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동해손 분담금이나 구조비용과 같이 특별 비용이 보험의 목적의 분손으로 보상되는 경우에는 손해방지 비용에서 특별 비용이 제외되고, 손해방지 비용의 범위는 특별 비용만큼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1982년 ICC에서는 계속 운송 비용, 즉, 그뭐 개반비용이라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속 운송 비용 약관에 의해서 특별 비용이 보상되기 때문에 손해방지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손해방지 비용을 충돌 손해배상 책임 손해와 같은 별도의 부가계약 또는 뭐 추가계약에 의한 독립된 손해로 파악하지 않고 원래의 보험증권상 특별 비용과 똑같은 분손으로 간주한 결과로서 두 종류의 비용이 비교되고 있어서 이것은 모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06년 MI에서는 a 손해와 위부라는 제목하에 손해는 분손과 전손으로 나누어지고 전손이 아닌 손해가 분손으로 주는됩니다 분손이라는 제목하에서는 구조비용과 공동해소 및 특별 비용을 포함함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으나 손해방지 비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보상얘기라는 제목하에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연속손해등과 같이 제78조의 손해방지 약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특별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비용으로서 그 적용 범위가 서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 특별 비용은 어, 분손의 일종으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이고 손해방지 비용은 원래의 보험증권상의 손해금액과 그 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가계약에 의한 별도의 독립된 비용소입니다. 어, 다음은 보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에 a 의한 손해방지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손해방지 약관이 존재해야 하고, 피 보험자나 대리인의 손, 손해방지 행위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위험의 발생시 또는 작용시의 비용이어야 하며 보험자의 보상 손해에 대한 방지 경감 비용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용 등이어야 한다. 먼저 손해방지약관이 존재해서 알아보면 보험증권에 손해방지약관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의한 약자는 보험계약에 추가된 것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그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된 모든 비용을 전손보험금에 추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게 되는데 보험의 목적이 일정 비율 미만의 단독의손면적을 담보로 하는 조건인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손해방지 약관이 없는 경우 이러한 성격의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 될수 없으며 분손을 구성하는 특별 비용으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해방지 행위의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존재가 있, 아,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보험자와 그의 대리인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방지 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피보험자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며 손해방지 약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출된 일체의 비용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험 위험의 발생시 또는 작용시의 비용이라는 요건인데, 손해방지 규정은 오직 피보험 위험의 작용이 의하여 보험의 목적이 멸실훼손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입니다. 보험의 목적이 실제 피보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 절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된 것인데 절박성이 쉽게 입증될 수 없는 해상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손해방지 비용은 피보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작용할 때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자의 손해 보상 손해의 방지 경감 비용 손해방지약권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은 보험증권에서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보상하게 됩니다. 피보험 위험이 아닌 면책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항해보험증권에서 오직 보험의 목적으 인도지연만을 피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연이 피보험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방지약관에 의하여 정보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액에 대한 보상기준을 손해방지약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손해방지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상보험의 일반적인 보상원칙이적용됩니다 전손에 추가되는 손해방지비용의 보상한도는 보험금액으로 제한되고요. 손해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손이 되고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만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면 보험금액의 두배가피 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1906년 MIA의 일부, 일부 보험규정이손해방지약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요. 미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법정보험가액,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 협정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 보험의 경우는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자가보험자로 간주하여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낼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공동회생과 구조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네 개의 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